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약주문한 그털개를 찾으러 왔는데요 오늘은 털개로 새로운 실험, 시도 뭐 이런 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계 영상에서 칠리크랩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털개로 칠리크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털개로 칠리크랩을 만들긴 할 건데 문제는 바로 이 털입니다 그래서 이 털을 제거해야지만이 아, 좀 가능할 것같더라고요 그, 그거 하시는거죠 털 왁싱 어, 네 바로 이제 왁싱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왁싱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왁싱샵으로 왔습니다 털개가 왁싱이라뇨 털개 예약했는데 <웃음> 아 근데 안될까봐 어, 어. 털개 필것 같기도 하고 세진 않네요 털이 네 이게 잘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럼 그냥 손으로 잡아당기셔도 빠지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빠져요 아 그러진 않는구나 익으면은 네. 이게 좀 빠지더라고요 어, 아 여기가 좀넋대대하구나 음. 그럼 너대대한 쪽을 좀 해볼게요 물기가 없어야 되나봐요 그쵸 그쵸 피부가 음. 그 손님들 하, 해드릴 때도 파우더가 한번 음. 파우더 뿌리고 하거든요 어. 잘 뽑히라고 집에 가져갈 수 있을런지 조금씩 뽑아보려고요 아 이게 생각보다 털이 진짜 많구나 어? 오. 뽑힌다 오. <웃음> 대박 오 조금 끊기기는 하는데 어. 뽑히긴 뽑혀요 확실히 피부가 아니어서 잘안 발리긴 하는데 지로가 아왁스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조금 이제 일반적인 하드왁스랑은 다른 방법이어가지고 어. 손에다 쥐고 계속 이렇게 발랐다 떼는 방식이거든요 어. 어머 귀여워. 매끈해졌어요 <웃음> 와 이게 뽑히는구나 저안 뽑힐 줄 알았어요 저 기나는데. 그러니까 얘는 굳어야 돼요. 바로 굳어. 그 팁에서 본거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분량으로 갖던 하도학식인데. 아무래도 음. 증기가 음. 차가워 가지고 오! 뽑혔다. 아, 네, 네. 좀더 뽑아볼까요? 와 <웃음> 징그러워요. 엄청 많이 뽑혔다. 오, 징그러워. 우와. 이야, 대박이다. 오, 생각보다 많이 징그러운 걸로. <웃음> 다 뽑으려면 한두세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웃음>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집으로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먼저 피하고 이제 물을 좀 빼야지 될것 같아가지고요. 어, 일단은 작업을 좀 했고요. 이제 왁싱의 흔적이에요. 저기 아주 깔끔하게 잘 뽑혔거든요. 그래서 혹시 칼로 이렇게 좀 될까 싶었는데 칼로는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화장대에서 훔쳐왔어요. <웃음> 이거 걸리면은, 네. 사실은 나중에 걸렸습니다. 네. 근데 요거 이제 살살살 긁었는데, 오, 요게 돼요. 근데 좀 이렇게 몇번 문질렀는데, 심지어 이게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잘 깎여요. 하지만 요것도 시간하고 싸움이 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번처럼 어쩔 수 없이 제가 토치를 꺼내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조금 태웠다가 연기가 너무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중단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다 태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연기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많이 나서 지금 문다 열어놓고 환풍기 틀고 공조기 틀고 다 틀어놨는데 이 플라스틱 타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나요. 썩 유쾌한 냄새는 아닙니다. 그리고 털이 생각보다 좀 길어갔고요. 오래 태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닦아줘야 되는데 이털 그림, 그러니까 털이 좀 이렇게 눌러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좀 생겨가지고 솔로 좀 빡빡빡 문질러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를 봤더니 이 탄내가 이털 탄내가 막 나요. 그래서 말끔하게 좀 이렇게 제거가 된 느낌이죠. 네, 배 쪽에도 이제 보면은 털이 예, 깔끔해졌어요. 자 일단 제가 칠리 크랩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속에 있는 아가미라던가 아니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먼저 했습니다.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씁쓸한 맛이 좀 나죠. 그리고 다리도 다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줬어요. 직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부셔주고요. 자, 먼저 다진 마늘을 이제 기름에 살짝 아 볶아주고요. 요거 자세한 레시피는 예전에 1000개 영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대충대충 제가 또,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뭐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고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판용 칠리크랩소스 요게 좀꼭 필요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른 부면으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 나중에 제가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 또 나옵니다 이거 만들기 정말 쉬워요 그 칠리소스 그거만 있으면 이제 끓을 동안 이제 계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쭉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분물 어, 요게 좀 필요해요.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요거다 만드는데 한 10분 정도도 안 걸려요. 마지막에 계란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비주얼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막싹음에 드는 건 아니었는데, 청개로 그 머드크랩, 그걸로 해서 칠리크랩 만들 때는 맛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음 이게 그 탄내가 나요. 소스에서. 이그 털에 그 그을린 그 냄새 있잖아요 이제 그을게 나는데 요거 자체는 맛이 괜찮은데 맛이 괜찮은데 이제 뒤에 남는 그 향이 좀 이제 강렬하게 남는 거죠 그래서 어,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입에서는 약간 매콤하면서도 단면서도 이제, 이제 그런 맛이 있는데 이 냄새가 이 털에 을렸던그 냄새가 나고요. 제가 이제 잘라봤는데 이 속살은 특별하게 그런 뭐 냄새나 이런 거가 배지는 않아요. 단이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아 먹을 때 계속 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뭐 저번에 청계할때 굉장히 맛있었고요 꽃게 같은 걸로 어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털개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요 털을 제거 아 제거 안 하면 아마 털이 엄청 빠질 것 같아요 이거 다 먹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음 털을 제거하면서 해봤는데 요거는 솔직하게 예 비추천입니다 이건 안에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털개는 어 쪄서 먹고 그다음에 장하고 밥하고 이제 볶음밥이나 이런 거 비벼서 먹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털개 털을 제모해서 칠리 크랩을 먹어보는 그 실험적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